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리아야 리아야 이아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래아대 리아야 왜아야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리아이 리아야 리아야 나도 인어였라고도 말했어. 나한테 음, 도와지만 네가 거짓말하고 있고도말같지믿않진 않지만 d 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 음, 일단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너네 집으로 가서 d y 이야기하자 a Oh, a book, a book, a book,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 있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리아야 동화책을 많이 봤구나 응? 인어는 신화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야 실제로는 없다고 그런게 낚시카페 왜 있니 음.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빨리 와댕댕 어, 놀러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낚시카페에는 인어가 있었고 그 인어가 조만간 팔려나간다는 거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런 것 같았어 진짜 인어가 세상에 존재할 줄이야 근데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고? 어이, 몰래 지켜보다 인어랑 눈이 마주쳤는데 바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나한테 그랬는데 그냥 도망쳐서 저거 나왔어 어떡하지? 그 인어는 팔려나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음... 야뽀. 글쎄 아마 평생 가족들을 보지 못하게 되겠지. 사갔다는 사람의 어항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될 테니까. 어? 음. 우리가 이녀를 도울 방법이 없지까? 응?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글쎄 어떻게든 그 이녀를 도와주고 싶어. 그렇게 슬퍼 보이는 눈은 처음 봤는걸. 글쎄. 우린 너무 어리고 애초에 그 인어는 엄청난 부자들만 볼수 있는 존재잖아 VIP 룸에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도울 방법이 아 있을 수도 있겠다 뭐뭐뭐 뭐, 뭐, 뭔데 근데 확실하게는 몰라 하지만 그 인어가 어디로 팔려가는지 알면 우리가 중간에 풀어줄 기회가 올지도 몰라 응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글쎄. 일단 내일 낚시 카페로 다시 가보자. 음. 리아야잘 자. 에, 안녕히 주무세요. 리아야 그런데 인어 같은 건 없어. 너 아이 또 산타 있는거 아니지? 응? 산타는 음, 없어. 있다고요. 어떻게 했니? 애가 이렇다니까 여보. 아직 어리네, 어리네. 어린애. 인도야. 어, 내가 꼭 구해 줄게. 녀석들 또 왔구나. 아 낚시가 재밌었나 보네. 네. 근데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조금 소란스럽네요 아, 그게 우리가 게 VIP 룸에 희귀한 물고기가 있는데 아, 그 물고기를 손님께 배달해드리는 날이라 그렇단다 우와... 무슨 물고기인데요? 아, 뭐 물고기가 그냥 물고기지 뭐 음, 그렇구나 어 이거 굉장히 무거워! 음. 우와 통이 엄청 크네요 그크큰 물고기인가봐요 아이 뭐 크기도 크고 배를 실어보내야 돼서 넉넉하게 준비한 거야 아 어쨌든 오늘도 돈은 저번만큼만 주면 된단다 감사합니다 응. 나는 물고기 좀 실어보내고 있을 테니까 낚시하고 있으 문아. 그,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 아저씨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으쩌. 어 형치 다 실었어 주발해 어? 어? 어? 일났다어나 리아야! 이걸 어떡하면 좋담아 아이 어, 아저씨+ 아저씨 버스 좀 멈춰보세요 아저씨 멈추라고 어+ 아 어+ 어+ 이 어+ 아! 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빨 어+ 어+ 빨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물고기를 어+ 어+ 어+ 자, 아유 선장님 다 옮겼습니다 음 이게 그아네 맞아요 보통 물건은 아니니 문제 생기지 않게 잘 전달해주세요 그분께 거래해주셔서 감사도 꼭 전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이라 선원들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답니다 아, 어쨌든 선장님만 믿고 어, 일단 저희 좀 출발하기 전에 커피 한잔 괜찮겠죠? 좋죠 지금 기회 같은데? 그치? 음, 응. 선원을 한 명도 안 데려간다잖아 그럼 지금 배에는 이너 말고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얼른 가자 얼른 어, 이 동이야 이너 누나 거기 있죠 나 여기 있어 제발 나를 구해줘. 어, 서둘러, 리아야. 응, 응,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래, 우선 얼른 도망가. 그 남자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우리도 응. 빨리 내리자. 여기, 여기 있던 인어가 어디 갔어?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 정말 인어가 존재하다니 신기하다 인어는 잘 돌아갔을까? 그러게 그 인어 누나 지금쯤 자유롭게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을 거야 응? 음. 응? 음? 어? 저기... 뭐? 뭐지? 왜? 얘들아, 어? 안녕. 어? 이루 누나, 아직 안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에이, 고맙긴 멀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너희처럼 착한 인간이 있어서 다행이야. 언젠간 이 은혜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웠어. 그럼 안녕.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잘 가요 누나. 아무래도 우리 인어의 보온을 받을 건가봐. 그게 무슨 말이야? 음, 옛날 설화에는 인어의 존재는 신비한 힘으로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존재라고 해. 우와. 그렇구나. 어쨌든 정말 다행이야. 음, 음. 어. 아, 아, 지각이다. 버스 못 탔어. 어. <웃음> 선생님한테 또 엄청 혼나겠네. 그니까 리아야! 빨리 나오라니까! 어. 미안, 똥마려워서 지금이라도 학교까지 걸어가자 아슬하게 도착할지도 몰라 흐이 음... 음... 음... 지각이 어? 어? 저걸 우리가 타려고 했던 버스야! 만약에 우리가 탔다면 크게 다쳤겠지? 어? 설마... 이너가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닐까?